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보험료 신고 시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번째부터 살펴보면 원재료비, 지급수수료, 그리고 연구개발비 계정 등의 노무비와 외주공사비에 대한 누락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는 현장 소장이나 기사 등 본사 소속이면서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보수를 일괄 사업장의 산재보수총액에 포함했는지를 확인해 줘야 합니다. 본사 소속이지만 현장에서 근로를 했다면 현장으로 산재보험에 대한 보수총액을 포함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하수구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은 공사는 일괄사업장 즉 현장으로 보수총액을 포함해 줘야 한다는 점네 번째,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원가 배분 내역서의 노무비 및 외주공사비의 30%를 일괄사업장의 보수총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 이어서 다섯 번째,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노무비와 외주공사비의 구성원 각 사의 출자 비율만큼 반영하여 일괄사업장에 포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번째, 원수급인으로서 본공사 종료 후에 하자보수공사에서 발생한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보수를 일괄사업장의 보수총액에 포함을 해줘야 한다는 점 일곱번째,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공급받은 현장인력비용을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한 경우 비록 지급수수료 계정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비용을 일괄사업장의 보수총액에 포함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덟번째, 설치공사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외주공사비는 일괄사업장 보수총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 마지막 아홉번째, 전체 하도급 공사의 실제 보수가 파악되지 않고 일부 하도급 공사만 실제 보수가 확인된 경우에는 전체 하도급 공사에 대한 하도급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해서 일괄사업장 보수총액으로 포함을 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보험료 신고시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로무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